자꾸 전화가 와서요. 아, 나중에요. 옛날에 소개팅한 남자인데 찔러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만나자고. 아, 그럼 어떡해요. 아침, 저녁으로 문자에 전화해 죽겠다고 목매는데? 여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.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한 순간부터 관심이 생기는 거. 고기 사준다고 어떡하지? 나 고기 좋아하거든요. 한 번은 만나서 먹어줘야 할것 같은데, 어떡하지? 나도 그러기 싫은데, 고졸하기가 좀 어떡하지? 내일 저녁 7시, 저 아래 사거리 고깃집이야. 내일 저녁 7시, 사거리 고깃집이야.